그렇죠 제가 서포트가 있습니다. 빨리 들어가세요. 어디가? 알으 거야. 빨리 하면 아온나 아우 딱 들어올 때 카운터 펀치 <목소리> 자 20킬 성공 일단 일단 20킬 자 이제 이기면 된다 자 이번 판도 똑같죠 자 20킬 플러스 스나 1등 <목소리> 전체 1등 플러스 승리 승리0 0게 맞았 구나. 나왜 왠지 올것같아아니왜 이게 안맞 나？ 아, 뭐야 일문 나왔다. 까비. 아까보다 괜찮죠 그래도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첫 주면 리아요. 아까보다 괜찮다. 그래, 원래 우리 편이 살짝 좀 밀려줘야 긴장감이 딱 생기거든요. 바로 이 탑이. 어. 뭐야? 미안하다. 와우. 아돼, 빨리 가야돼. 남들이 먹기 전에 내가 먹는다. 네. 오. 다시 어디 어디야? 저 빼겠지?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거야. 네, 체리님 어서 오세요. 맞습니다 오데일입니다. 야 운이 좋았습니다. 그 뻔한 멘트. 오데일 승리. 이로써 공방전 전적 복귀 후 3승 1패입니다. 3승 1패. 현재 지금 연승 중. 2연승. 이제 2연승 깨고 싶지 않아. 그렇죠. 제가 서포트가 있습니다. 빨리 들어가세요. 어디가? 바로 이거야. 문이 승리하였습니다이지킬 해야되잖아? 오늘 한 영상을 제가 조만간 또 돌격으로 네, 유튜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 고민되는게 예를 들어서 제가 공방전쟁 했잖아요? 근데 대캠에서 제가 10킬 밖에 못했어요. 10킬 밖에 못했는데 그 킬이 전부 다막3 1 세이브하고 막2 1 세이브하고 다 그런 킬이거든요 그거를 맵 하나를 올릴까 말까 좀 고민 중이긴 해요 하나짜리가 10분 넘긴 한데 일단 다음에 보고 좀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하나 살짝 올리든가 해야겠다 그런. 아 아스나구나 아, 내가 7턴인가 맞네 어어어어어어어 수이마생 일하면 안돼 킬더할수 있잖아 원래 뒤에 섰으면 더, 하, 더 하거든요 사실 일단 전진 그럼에도 전진해야지 뭐 그런 거 아쉽네. Kill, multi kill. 빨리 한 명. 아웃 나. 아우. 스페셜포스 좀 띄우자. 아우 사람이 없네. 그냥 바로 이문 나갈걸. 나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. 요새 너무 스페셜포스 가뭄이야. 그때 언제야? 나 스페셜포스 폭으로 띄우고 나서부터 어우 요새 잘 안떠요. 이상하게. 이좀 도전적으로 안해서 그런가? 요새 가스에서 필살기 쓰잖아? 그냥 다 알아 가스에서 막 개돌가면은 다 알고 총 들고 환영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손님 접대하는 것처럼 어 왔어요? 이렇게 다 넙죽 15킬 아 그러니까 아아우 어뭘 얘기야? 이거 이거 뭐예요? 뭐지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 잠깐만 우리 지금 빵빵 빵빵앙 병적을 아 화이팅 화이팅 오리 좋아. 이겨야 되잖아 일단. 20킬 넘겨도 지면은 도루묵 아니? 아, 배고프다. 오 예. 올때 카운터 펀치 아, 자 이식해 성공. 일단 일단 이식해. 자 이제 이기면 된다. 아니 써니님 아이디 뭐야? 이거 좋은데. 한번더가자 그래. 3, 2, 1, 렛츠고. 가비. 진짜 폭으로 녹박자리 사키라는 거는 제 인생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. 이게 어, 아중 끝. 폭으로 4키를 언제 했냐면 제가 그 옛날에 옥막을 때 언제였지? 16년도였나 17년도였나 복귀하고 나서 그때 제가 잠깐 티1 들어왔을 때거든요 그때 그때 아마 SKT 아이디 달고 있을거야 그걸로 옥올 나오는거 폭 4키라고 m 4로 하나 잡아서 5명 다 잡았던거 있는데 그거 아마 제 매드무비 하나 있을걸요 매드무비 영상중에 하나 맞습니다. 20개 찍었어요, 일단. 이제 이기기만 하면 돼. 그래. 제발. 브레이. 브레이. 브레이. 그렇지. 어 장사 잘 된다. 자, 하나 더. 브레이. 오, 또그르그구 또 뭐야? 와. 수류탄 없는 스포. 아, 형 아, 개피인 아, 안돼 거기 안요 안돼 안돼 안돼 안 아, 아, 개 아, 아, 군이승 아, 하 아, 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, 이기게 되면은 기성사실이죠 어? 탄티더다 여기서 역전만 안 당하면 괜찮아요 자 설마 이거 이번에 또 당할까 이번에는 다른 자리 바로 여기서 입구 포. 그 다음에 박스 포. 아아 아니 돼요 스마세다가 이거 욕심 부렸다. 승리하였습니다. 아 많이 마음 아프네 나도 환인데 같은 환이끼리 화이트 필 이거리에서 원래 가로 죽지 않나? 자 과연 또 먹힐지 봅시다 하나 둘셋 어, 어, 아, 놀래라, 나내 폭이 넥포기... 또. 나이스, 뭐야. 아, 네포폭 그러지 마요. 아, 한다. <웃음> 눈을 쫙, 눈을 쫙. 자, 이러면 또 다시 성공? 아, 아, 30킬 할래? 하고 싶었는데, 이번에. 나이다. 축하, 축하.